자,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비가 오고 이러면 컨디션이 안좋죠 온몸에 혈관이 수축되면서 날씨가 굳은 날씨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돼요 그런 날일수록 더 열심히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날씨가 안좋으면 혈액순환이 안된다는 라 것은 뭐 과학적으로 공룡된 부분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움직이시고 어,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아,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이러기보다는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우리 몸의 피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치료에 임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예전에 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쭉 넘어가듯이 그냥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라는 걸자 인식하지 못했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냥 중요한 부분이 폐의 문제다. 폐가 커졌다.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적이나 뭐 크게 커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떤 내몸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어떤 폐가 커졌다 기관지가 확장됐다 그럴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증 혹은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어떤 그런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초기 증상 혹은 뭐한 중간쯤 되는 그런 증상에 돌입해 있는 부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그 부분을 그 어떻게 보면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어제 저기 어떤 분이 강 강지우 씨, 강지우 씨 후원금 보내주셨어요. 아이스크림을 좀 제가 좋아한다.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스크림을 한개두개아니고 음, 100개 정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뭐 그래도 아이스크림 하나가 만천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하나만 보내주셔도 감사한데 음, 한두 개만 보내주셔도 감사한데 좀 많이 먹고 또 열심히 하라고 하는 취지 아, 뜻인 줄 알겠습니다. 100개 아이스크림 100개 정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제가 그 77강, 대사정무 치료법 77강에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 이제 이름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데, 그냥 이름만 올려놓기로는 조금 제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단 감사 표시라도 좀, 어, 하는 게보이가 아닌가. 어,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 귀하게 쓰겠습니다. 귀하게 쓰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하고,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내놓는다 라는게 뭐,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저도 그렇게 뜬금없이 남의 은행 계좌에 은행에 찾아가서 이렇게 후원을 한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저도 가끔씩은 해보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분명해요 음, 강지우 씨 너무 감사하고요 어떤 혹시라도 제 도움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어, 저도 좀 도움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전화라도 한번 해 주시면 음, 감사 표시라도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음. 하여튼, 감사합니다. 음, 음, 음. 일단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아, 그러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세요. 치료의 첫 번째가 뭐냐? 이러면 폐를 들어 올리는 거다. 들어 올리는데 우리가 많은 보조도구를 사용해요. 뭐, 팔을 얹는다. 머리를 흔든다 바람을 분다말때 뭐 어깨를 들썩거린다. 이 모든 동작들이 폐를 자꾸 들어올리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물병을 분다 이러니까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는 가슴 들어올리기 동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뭐 가슴 들어올리면 되지. 뭐 기존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걸 잘 적용하지 못하는 이게 요 적용하는 게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라게 아, 참설명 드려요 근데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쭉 아, 옷을 제가 잘못 입었네 검정옷을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자 여러분 보통 평상시 자세가 예전에 이제 이런 자세였단 생각이죠 그렇죠? 이런 자세인데 이제 가슴을 폈다여게편 자세고 가슴을 들어올린 자세는 이런 자세인데 이게 끝까지 들어올린 자세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손바닥을 배에다가 이렇게 대고 계세요 그 손바닥을 배에 대시고 가슴을 들어 올리면 배가 쑥 들어가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가슴을 들어 올리니까 배가 들리면서 내배 속에 있는 창자 내부에 공간이 생기면서 배가 들리면서 창자가 뒤쪽으로 이렇게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이 뒤쪽으로 붙는다. 그러니까, 가슴을 덜어 올리면 배가 들어가고, 가슴을 내려버리면 배가 나와요. 자, 요, 요,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을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가슴을 덜어 올리면 배가 들어가고, 가슴을 내려버리면 배가 다시 나온다. 자, 이런 이제, 이제 아랫배, 가복부 팽창이나 이런 분들 중에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분들도, 가슴 들어올리기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변화가 확확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게 제한테도 어렵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네. 컨디션이 제가 조금 좋다, 좋은 시간이 뭐한 일주일 정도 지나갔다 이러면, 저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을 떨어뜨려버려요. 참 어려워요. 그게 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가슴을 들어 올리는 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더라고 우리가 일종의 저런 얘기 하죠. 명현현상이다. 이런 얘기 하고, 제가 또 자꾸 얘기하는 2차 자각증상이다. 명현현상이나 2차 자각증상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약을 먹으면, 한약을 먹으면, 쓴약을 먹으면 몸에 좋다. 뭐. 성량신약도 똑같지만, 그 왠냐 하면 이때, 쓴대 좋다, 이말은 뭔가 부정적인 게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도 동시에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가슴을 이렇게, 뭐, 크게 덜어 올렸던, 살짝 덜어 올렸던, 힘드는 거는 똑같아요. 힘드는 거는. 근데, 제가 이걸 왜, 왜 중요하다고 느꼈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치료 과정 중에 자꾸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 혹은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 혹은 막배 전체에 가스가 안 빠져나와서 막 탁탁하다 팽만감이 느껴진다 명치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모든 부분들에 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아랫배가 이을만하면 아프고, 이을만하면 아프고 하는 그런 증상들 몇 년간 지속이 됐었어요. 아 이거 분명히 뭔가뭐 다리 동작 해보고 이렇게 해도 잘 안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한 가지 원인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항상 하, 뭐그 아랫배 통증이 올 때마다 이왜 이렇지? 왜 이렇지? 분명히 가스도 이용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팔도 안떨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아, 물론, 내가 좀 게으르게, 막좀 컨디션이 좋아지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아, 이게 괜찮은 거야. 하고, 점점 운동 강도가 떨어져요. 네,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실 거예요. 그죠? 아,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귀찮아져. 팔 한두는 것또 귀찮거랑요. 머리 한다는 거, 입방 딱딱 하는 거, 귀찮거랑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떨어지면서, 운동 강도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폐가 흔들어 주지만은 폐를 들어 올리기에는 약한 정도의 운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요 그렇게 되면서 위장을 눌러버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폐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폐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대장 부분과 소장이 오른쪽 소장 부분을 눌러버려요. 폐가 쳐지면서 눌러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가 쿵 눌려버리면 여기에 있던 가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못해 버려요 그러면서 가스가 이쪽에 이제 저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아랫배가 자꾸 통째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이 팽창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으로 팽창이 돼 버린 건데 가스 통제를 안하거나 자발 운동을 안하거나 가슴 들어올리기를 안 해주면 결국은 이쪽으로 내려앉아버려요. 폐가. 그러면서 여기가 가스가 이동이 여기서 갇혀버리는 거야. 여기에 있던 가스는 이쪽으로 넘어오지도 못하고 또 여기 대장 쪽에 있던 가스도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이쪽에서 가스가 계속 압력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돼 예를 들어서 왼쪽 폐가 커지신 분들은 이쪽을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물론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어있지만은 우리가 창자가 빡빡하게 우리 뱃 속에 들어가 있는요 작은 축구공만한 공간 안에 위장과 소장과 대장과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림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인 개념도예요. 개념도. 아, 가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빠져 올라오는구나라는 개념도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층작은 작은 축구공 하나에 모든 장기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돼. 여러분들 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가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왼쪽 배가 떨어지면서, 왼쪽 대장과 만약에, 왼쪽 소장 부분을 눌러버렸다, 이래 되면, 그러면 뭐, 희한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왼쪽 윗, 윗배가 아프다, 왼쪽 아랫배가 아프다, 혹 여기서 가스가 멈추면서 채워버렸다. 막, 뭐 이런 현상들이 어. 부지부식간에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스가 이동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라 운동 중요하고 머리 흔들기 중요하고 다리 조작해서 가스 이동시켜주는 거 중요한데 결국은 폐가 떨어져 버렸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폐가 떨어져 버렸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폐가 잘 떨어져요. 오른쪽 폐가 진짜 좀 많이 커요, 제가. 확연하게 느낄 정도로 폐가 쭉쭉 떨어진다는 느낌을 여러 번 경험해 봤고, 실질적으로 폐가 떨어질 때 폐가 만져질 정도로, 갈비뼈 밑으로 폐가 만져질 정도로 떨어지는 경험을 제가 여러 번 가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갖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가, 쑥 내려와서 한이 정도까지 떨어져 버렸다. 이래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야. 예를 들어서 폐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떨어져 버렸다. 이래 되면 이걸 끌어올리는 작업이요.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야. 막 병을 들고 막 10분, 20분 흔들고 막 일어나서 파워워킹 하고 물구나무서기 하고 진짜 막한 거의 한 1시간 한 정도를 발버둥 쳐야 이게 막 들리더라는 거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결국 내가 방심했을 때그 폐가 떨어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또저 같은 경우는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아직 민감 민감하지 가 못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 떨어지는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부이 불식간에 싹 내려앉거든요. 내려앉으면서 상자를 눌러버리면 가스 이동 자체가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면 순식간에 컨디션이 쭉쭉쭉 나빠진다, 나빠진다 하는데 휙 나빠져버려요. 심각하게 나빠져버려요. 심각하게, 나빠져 심각하게 나빠지면 안 좋죠. 와, 또 왔다, 또 왔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안절부절 하지, 막. 에?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한대로 보기도 하고, 막, 안 풀려. 한 10분 정도 해봤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요 아, 10분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다. 10분 해봤는데 안 풀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막 물구나무 서기 하고 막 물병 들고 막 쌩쇼를 하고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 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이 10분 정도 했는데 풀릴 거다. 이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폐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만큼 폐가 커졌다. 이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저만큼 커진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한 시간을, 아, 10분을 이렇게 해갖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네. 이거는 산수학적으로 지금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하라는 건 이건 굉장히 무모한 부탁이라는 거고, 무망한 공고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여러분들 치료를 위해서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가슴 들어올리기다. 가슴 들어올리기 이거 이제 중요해 여러분들 잘받아 들어보세요. 가슴을 어떻게 들어올리냐 그니까 하여튼 이, 이 상태에서 허리를 똑바로 펴고 이윗 부분을 들어올린다. 이렇게 면혹은이 가슴을 이렇게, 행경막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몇번 쳐보면, 아, 가슴 이 덜어올려지는 개념 자체가 느껴져요 이렇게, 이렇게, 행경막 허리를 치는 게 아니고, 행경막 부분을 이렇게 몇번 쳐보면, 아, 이게 가슴을 덜어올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네.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가슴을 이렇게, 폐에, 약간, 폐에 약간 힘을 주면서 가슴을 덜어 올린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실제로 폐가 덜어 올려져요. 실제로 폐가 덜어 올려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슴을 덜어 올린다, 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실제로 폐가 올라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자, 그러면 가슴을 얼마나 덜어 올려야 되느냐.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슴을 여러분들이 계속 덜어 올리고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배는 좀 편한데, 배는 좀 편해지는데,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잖아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면서, 이제 명현현상들이 나타나. 가스가 막 이동하면서, 찌그러져 있던 창자가 막 펴지기 시작하면서, 위장으로도 가스가 올라오고, 아랫배에 팽창이 있던 사람은, 또 식도로도 가스가 올라오면서,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빡빡하게 돼요. 그럼 계속 들어올리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적용하기 어려워요. 동영상이 자꾸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까봐 집중력이 떨어질까봐 제가 어떻게 하든 동영상 짧게 짧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 짧게 하다보면 제 마음이 막 조급해지면서 설명해야 될 부분들도 막 대충 건너뛰어 버리고 이런게 제가 자꾸 동영상을 찍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아것도 설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하고 이런 느낌들이 자꾸 들기 때문에 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76강 밑에 댓글란에 이 내용을 적어놨는지 안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댓글란에 이런,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지. 한 시간에 5분 정도만 읽지 말고 가슴을 들어 올려라. 5분, 한 시간에 5분 정도만 가슴을 들어 올려라. 5분 정도를 들게 되면 1분 들고, 2분 들고, 3분 들고, 5분 들고, 그 들고 있는 거야. 실제로 1, 1분 지나면 이만큼 달리고 2분 지나면 배가 이만큼 달리고 3분 지나면 이만큼 달리고 조금씩 올라와요. 5분 정도 올라오면 이게 1시간 정도는 유지가 돼요. 1시간 정도는 유지가 돼요. 갑자기 배가 요 갑작스럽게 올라오고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를 돼요. 배가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배가 전체적으로 수축되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폐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막 5분이 아니라 한 20분 정도라도 계속 이렇게 들고 자발 운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20분 정도 하고 나 있으면 이제 아랫배 아프던 게요 풀리면서 가스가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배가 이제 살아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자, 이게 강도 조절인데, 자, 한 시간에 5분을 들고 있으라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자면,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가장 크게 들고 있는 거라면, 이제 폐를 부풀리는 거야요 폐를 크게 만들면 창자가 배의 공간이 배가 들리면서 창 어, 창자를 담고 있는 배가 공간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창자가 축 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중간쯤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살짝 아주 살짝 들고 있는 걸 항상 유지를 하겠다. 이것도 긴데 나는 1 시간에 5분 드는 것보다는. 살 짝이라도 들고 있는 걸 유지하는 게더 쉬울 거다 쉬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유지를 하고 싶은데 저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들고 있는 것도 힘이 들어요 해보시면 알 거야 해보시면 알 텐데 살짝 들고 있는 것도 힘이 들어요 근데 또 이게 진짜 설명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가스가 안 올라오시던 분이 폐를 과도하게 이렇게 들고 있으면 가스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목에 막 붓기 시작하고 코에 붓기 시작하면서 가래가 생기기도 하고 콧물이 흘러내리기도 하고 이 명현 현상이 그래요. 이 나쁜 게 아니에요. 막 트림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막 그걸 내죠, 그죠? 그걸 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아, 목이 팽창됐을 때, 식도가 팽창됐을 때, 명치가 팽창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 막, 동영상을 제가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요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 연구하는 자세로 자꾸 접근해 주셔야 돼요. 단순한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이 어느 한 부분이 고장이 났어. 위장이 고장 났어. 이 병이 생겼다.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위, 가안 움직였어. 위 기능이 이상해져서위 기능이 이상해졌다. 이 말도 제가 보기에는 100% 틀린 거예요. 100% 틀린 거예요. 위가 안 움직였어. 여러분, 위가 안 움직였어요. 여러분 위장이 1분에 몇번 움직이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부분도 있어요. 심장은, 우리 몸의 심장은, 우리가 어릴 때, 혈액순환이 잘될 때는 한 70회, 80회, 많을 때는 1분에 한 90번 정도 팔딱팔딱팔딱 뛰어요. 심장은. 그 근데 위장도 움직이거든요. 위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위장은요, 물론 자율신경계, 뭐, 뭐, 뭐, 고우교감신경계, 뭐, 막뭐 이런 얘기도 있죠 나는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데 위장은요 일단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 밥을 먹어서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1분에 한 6회 내지 7회 천천히 꾸물락 꾸물 이렇게 움직여요 1분에 6번, 7번 근데 위장에 음식이 없잖아요 30분에 한번 내지 한시간에한번이 움직인대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내 위장이 안 움직인다. 내 위장에 음식물이 없으면 한시간이 지나도 한 번밖에 안 움직일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 위장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아. 물론 안 움직인다고. 위장에 가스가 빵빵하게 차 있으면 안 움직이기 가 느끼죠. 죠그 그렇죠? 가스가 빵빵하게 차지나요. 가스 압력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지 위장이 안 움직인다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위장이 안 움직이면 음식물이 안, 안 이동을 하고 변비가 나타나면서 열, 결국은 여러분들이 죽어요. 위장이 안 움직이면 변을, 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결국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장이 안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스 이동이 안 돼서 위장이 안 움직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라 것은 어떻게라도 위장이 한 번씩은 움직이고 있다고 라 보셔야 돼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위장이 막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린, 틀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슴 들어올리기가 제가 아까 자꾸 까먹는다, 까먹는다 그랬죠. 제가 아랫배가, 오른쪽 아랫배가 항상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아랫배가 탈장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제 말을 들었던 니 창자가 진짜 튀어나왔어요. 이게 표면, 여기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 내 피와 내피 메피 사이에 이렇게 밑으로 쳐져가 내려, 내려왔어요. 근데 한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가슴 들을 올리기를 하고 있으면, 상자가 안 나와 근데 내가 뭔가 편안하다고 이제 아이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긴장하을탁 며칠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아랫배가 팍 오는 거야 통증이 막 오는 거야 팽창이 되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 하면 이 오른쪽 폐 여러분 보세요 이쪽 오른쪽 폐가 떨어지면서 이쪽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가스가 이동이 차단되면서 이쪽에 가스가 갇혀버려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내가 창자가 반영구적으로 팽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압력이 이쪽은 견뎌주는데 안 커지고 견뎌주는데 이쪽이 창자가 허물 허물해져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쫙 팽창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뒤집어지는 거야 통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통증이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증상이 왼쪽에도 나타날 수 있고 어떤 분은 이 위쪽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왼쪽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났다 이러면 자 가슴 들어올리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슴 들어 일단 어쩔 수 없어 통증이 나타났으면 가슴까지 끝 들어올려야 돼요. 다리 조작하면서 다리로 하면. <웃음> 다리 <웃음> 다리 조절 방법도 굉장히 많아요. 막 오른쪽 다리 들었다가 왼쪽 다리, 왼쪽 다리는 좀 펴서 이렇게. 자 물병을 들고 가슴 들어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온몸에 피를 막 돌려주는 거예 가스를 왼쪽으로,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온몸에 피를 막 돌려주고 바람을 불어주고 가슴을 들어 올려주면 폐에 들어왔던 피가 심장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쫙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가 막 펼쳐나가면 폐가 커었어야 수축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가 커졌다는 거는 폐에 피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폐에 피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폐의 무게감에 의해서 떨어진다는 라 거예요. 왜? 폐에 들어왔던 피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폐에서 심장으로, 심장에서 온몸으로 촥 펼쳐져 나가야 되는데, 폐에는 피가 들어왔는데 이게 심장으로 못 나가고, 못 이동하고, 심장에서 또 온몸으로 못 빠져나가니까, 폐가 점점, 폐에서 피가 보이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가를 눌러버리면, 창자에서 가스 이동이 멈춰버리고, 멈추, 어느 부분에서 멈출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른쪽에서 멈출 수도 있고, 왼쪽에서 멈출 수도 있고, 위장, 명치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 혹은 식도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어떻게 하든 피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돌리면서 폐를 들어 올려야 되고, 가스 이동을 정상화, 왼쪽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야만 가스가 흘러나와야만 창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피도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폐도 폐에 있던 피가 심장으로 빨리 빨리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심장 부정맥이 발생한다든가 폐에서 심장으로 가던 피가 정상적으로 못, 못 흘러가면 심장 부정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했다, 이해한다 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살아 생겨에 심장부정맥이다, 뭐 심장병이다 이런, 이런 부분에 노출, 걸릴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병에 걸린 걸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지 마라, 라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병에 걸린 건 저는 그래요. 저도 이병에 걸렸을 때내 인생을 원망했을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 정말 죽어도 다시 안 돌아가고 싶은 시간,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병이 나한테 왔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저도 이제 남은 인생은 건강. 네? 어떻게 보면 점점 더건강해져 가면서 노후에 이런 병치매도안 걸려도 되고 네? 머리도 안 빠져도 되고 심장병안 걸려도 되고 당뇨병 안 걸려도 되고 방광염 안 걸려도 되고 응? 전립선 비대증 안 걸려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폐쇄성 폐지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기관지 확정증 걱정 안 해도 되고 좋은데 거자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의 치료, 치료의 출발점은 가슴 들어 올리기다.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1시간에 한번 정도 5분씩 가슴 들어 올리기를 해줄 것입니다. 5분 지나면 내려 5분 지나면 그냥 편안하게 계셔도 돼요. 55분은 편안하게 계시고 1시간에 한 번씩 5분은 들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도 쉽지가 않아. 이걸 분명히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려요. 몇번 하다가 보면,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서 컨디션이 확 나빠지고 난 다음에, 악차 싶어서 이제 또 시작을 하는데, 자, 이 방법을 취하시든가 아니면, 폐에 들어 올리는 강도를 아주 약하게라도, 살짝이라도 들고 있는 걸유지한다 근데 이게요, 살짝 들고 있는 게,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살짝 들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살짝 들 상태에서 한 3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진짜 폐가 자꾸 수축이 돼요. 자꾸 수축이 돼갖고, 너무 수축이 돼갖고, 아, 폐가 좀 아프다, 이런 느낌이 와요. 너무 수축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폐가 지금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폐의 윗부분은 피가 잘안 들어와요, 여러분들. 이 상엽이라는데, 아랫부분에는 피가 잘 들어와서, 이제 폐로 빠져, 심장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윗부분에 피가 잘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쪽에, 위쪽 폐에 있는 혈관들이 여러분들 찌그러져 있어요. 수축이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너무 피가 잘안 들어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가슴을 들기 시작하면, 이 윗부분에도 피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크지, 늙어지기 시작해요.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막 들었다 내렸다 하면 막막 어깨가 빡빡해지죠. 혈관이, 이 혈관 쪽으로, 모세혈관 쪽으로 피가 들어오면서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야. 피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막 혈관이 팽창이 되니까 그런 현상이 이 폐의 윗부분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거 아픈 거는 나쁜 건데 아픔으로 말미암아서 좁아졌다 혈관이 다시 펼쳐지면서 정상적으로 변해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해야 되는 거야 확인은 해야 되는 건데 이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약하게 살짝 끌어당긴다 가슴을 덜어 올린다 이거 그러면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배를 살짝 집어넣는다 이런 느낌을 해도 똑같아요 배를 살짝 집어넣는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해가 올라와요 가슴이 배를 인위적으로 배를, 배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배를 넣으면 가슴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배를 사, 배를 끝까지 집어넣으면 가슴이 끝까지 평생이 되는 거고 배를 살짝 집어넣으면 가슴이 살짝 들려요 그니까, 러 이걸 한, 세, 한, 세 시간 정도 쭉 계속하게 되면, 여기 압박감이 느껴져요. 못 견디겠다 싶으면, 좀 쉬세요, 그냥. 또, 또 쉬, 이제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쉬는 것도, 어, 가슴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가. 안 내려가. 한 30분 정도 하는데, 아, 어, 가슴 압박감이 안 떨어져. 응? 안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한면 이제 막 피를, 이제 일어서서 막, 이게 파워워킹이거든요 피를 막 빠르게 해서 온몸으로 막 돌려버리는 거야. 여기 이거 파워워킹이나 제자리 띵뜨기 이게 중요해요. 네? 피를 순식간에 돌려버리면 폐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면서 편안해져요. 편안해지면서 그러니까 살짝 들어올리는데 저도 이게 힘들어요. 아 내가 지금 살짝 들어올렸는데 아몇 시간 아 그러니까 살짝 들어올리고 있으면 한 시간, 2 시간 정도는 기분이 좋아져요. 아 뭔가 좋아진다, 좋아진다, 좋아진다. 한3 시간쯤 지나고 나면 이제 압박감이 느껴져. 그 이제 서로 풀어야 될 때야. 풀어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대로 잘안 풀려. 그러기 때문에 아, 이 압박감이 싫으니까 내가 또 한동안 안 해버려요. 귀찮아. 아, 이 압박감이 싫어. 너무 괴로워. 속은 편한데 이게 압박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귀찮아요. 그래 또뭐 하루나 이틀 안 해버리고, 그걸또 여기 또 아랫배가 빡 오면, 어휴 큰. 일 나. 이거 딱 사는, 아우 이제 절대 안 잊어버려야지 이런데, 또이 압박감 느껴지면 또 풀어버려. 이걸 내가 몇 년을 했어요. 이걸 몇 년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살짝 들어 올리는 걸한 시간 정도 하고 한 두세 시간 쉬어도 돼요. 1시간 한 시간 정도 들어 올렸다가 한 두세 시간 정도 쉬어도 돼요. 이제 기억을 해내는 거는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뭐 알람을 맞춰 놓는다든가 뭐 어떤 식이든 여러분들 생활 루틴 가운데 아, 내가 아침 식사 후에 한 시간 정도는 덜 올리고 있어야 되겠다. 혹은, 간식 시간에 한 시간 정도는 덜 올리고 있어야 되겠다. 약하게. 세게 한 시간 덜 올리면, 또확 오는 거야. 피도 막 머리로 막 치솟아서 올라오고, 그래요. 자, 여기서, 자, 저처럼, 오른쪽 폐가 많이 내려 앉아있다. 오른쪽 라인 오른쪽 얼굴, 오른쪽 목, 오른쪽 폐가 내려 앉아있다. 이렇게 판단되시는 분들은 통증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응? 자, 보, 보, 저 시간 넘어가는데 힘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 동영상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슴 들어올리기가 이병치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 기억해 주세요. 어.